저는 전효성씨 팬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뭔 개소리야? 팬이면 팬이고 아니 아니지 가까운 사람인건 대체 뭔 소리냐 하실텐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망라할 고품격 전문 야매채널 야매지식보관소입니다 저는 전효성씨 관련 덕질은 안하지만 TV에서 효성씨가 나오면 채널 고정하고 라디오에서 효성씨가 진행하는 프로라는걸 안후 바로 고정해서 청취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한국 남들 중에서 전효성씨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김태희, 한가인씨처럼 절세미녀 소리는 못듣지만 신부감 월드컵을 한다면 이분보다 상위에 랭크할 타입입니다. <목소리> 연예인의 매출은 앨범이나 굿즈 같은 직접적인 매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연예인이 출연할 때의 시청률도 매출입니다. 이런 대중성과 인지도는 광고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기에 저같은 미소팬의 호감도는 연예계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동합니다. 전효성씨는 본인 스스로 인기 비결이 베이글 미녀임을 자신하며 어필하셨는데 효성씨가 그간 아이돌로서 연예인으로서 사랑받은 이유는 다름아닌 잇몸과 목젖이 있었습니다. 아이돌이란 직업은 지치고 고된 세상살이에서 위안과 웃음을 주는 일입니다. 당신이 잇몸을 드러내며 웃는 밝은 미소와 목젖이 보일 만큼 호탕한 한방 웃음이 당신을 계속 지켜보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만큼 아니 당신 보다 뛰어난 몸매를 가진 아이돌 가수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이 한남들에게 이들보다 더 특별한 인기를 얻었던 건 당신이 주는 밝은 에너지가 필요조건이었으며 당신의 몸매 외모는 수많은 충분조건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즉그 무엇에 앞서 당신의 잇몸과 목젖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펴낸 에세이집에서 그 무슨 코러스에 대한 회의가 왔다고 하셨는데 여자는 인형처럼 예뻐야 하고 메이크업을 하는 얼굴도 메이크업을 지운 민낯도 예뻐야 하고 말라야 되고 그러면서도 잘 먹어야 하는 이런 기준들이 적용됐다 메이크업을 안 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되는 일이었고 그게 또 개그코드로 쓰였다 통통하고 건강하지만 뱃살은 없어야 했고 얼굴은 항상 붓기 없이 예쁘고 메이크업이 잘 되어야 했고 주름도 없어야 했고 키는 작지만 힐을 신어서라도 어디서 어떻게 지키든 비율이 좋아야 했다 그래서 나도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되려고 자꾸만 나를 몰아붙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전혀성 씨의 이런 언행에 저처럼 팬인데 팬 아닌 팬같은 사람도 무척이나 당혹스럽습니다. 이런 비슷한 회의감을 한의사인 저의 경우로 빗대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대의 교육과정은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고교생과 다름없는 주 40시간에 가까운 꽉 지어진 강의를 받아야 했고 거기에 학생의 선택권은 없었다. 361개의 경혈점과 12경막의 유주를 무조건 외우고 300종이 넘는 약초의 특성과 처방을 모조리 외워야 했으며 거기에 어떤 의문도 허락되지 않았다. 한방과 양방으로 이원화된 한국만의 독특한 의료체계에 서양 허가도 받지 못할 영상진단학을 배우고 생화학, 생리학, 병리학, 약학 등의 양방의학 과목까지 전공필수로 이수해야 할 것을 강요당했다. 더하여 인수를 베스푸른 의사로서 인성이 중요하다며 의학과 관계없는 노어 맹자 대학 중용 같은 동양 철학의 특정 구절까지 암기를 강요당했다. 그렇게 졸업해서 하는 일이라곤 환자의 발냄새를 참아가며 침을 놓는 의사시이나 돼가지고 이런 회의감을 털어놓는다고 칩시다. 여러분 보기 얼마나 비용신 같겠어요. 어느 직업이든 한 번쯤 회의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는 노가다부터 대통령까지 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직업이든 성공하는 이들은 거기에 자기를 갈아넣고 노력과 희생한 대가로 부와 명성을 얻습니다. 그럼에도 기회를 얻지 못하여 겨우 생기만 유지한 이들도 있죠. 당신이 지적하신 부분은 아이돌로서 누구나 그렇게 되기 위해 연예인으로서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항목입니다. 코르셋이요? 그게 아이돌로서의 재능이고 열정이고 연예인이 프로의식인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아무나 노력한다고 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같은 인간이 춤추고 노래한다고 암만 노력해봤자 그게 대중에게 팔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제를 알고 공부만 했습니다. 그 정도면 당신은 여자 연인으로서 성공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느님과 부모님에게 우선 감사드려야 합니다. 당신에게연예인으로서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빛을 보게 되어 성공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동안 당신이 입고 있던 코르셋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자신감을 가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전효성씨의 이런 언행에 지적하고 싶은 점은 남탓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시지마 같은 인간에게 채무라도 있어 강제노동이라도 강요당하셨던 건가요? 이효리씨의 경우 어떤 일을 계기로 확 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능미로 한국, 아니 아시아를 호령하던 카리스마는 접어둔 채 섬에서, 시골에서 농사와 소소한 살림살이, 봉사활동 대로 행복을 찾는 모습이었죠. 모르기는 해도 여자 연인으로서 어떤 회의감이 왔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과정에서 누구를 탓하거나 자기 커리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효성씨는 이제와서 자신의 커리어가 누군가에게 강요되어 이루어진 것처럼 그걸 부정하고 욕되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와서 당신이 그런 선언을 해버리면 당신을 세해왔던 팬들을 기만하는 것이며 당신을 동경하며 노력하는 많은 후배 아이돌들과 그보다 더 무수한 연습생들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군통력에서 일반 대중의 아이콘으로 등극하신 브레이브걸스 멤버 중 누군가가 군대 위문 공연 활동에 대해서 그 무슨 회의감이나 비판을 선언한다면 그 후과를 상상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팬들 사이에 내가 덕질하는 아이돌 누구도 나중에 저런 선언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아이돌 시장 전반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입니다. 전효성씨의 이런 행보는 자기 망각, 자기 기만, 자기 모습의 다름이 아닙니다. 젊은 날이 자신을 아직 사랑하시잖아요. 지금 전효성씨의 모습은 과거에 비해 수축한 느낌입니다. 아마 댄스 가수로 무쇠에 서는 것과 배우로서 화면에 보여지는 것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배우의 기준 맞추려 다이어트를 더 심하게 한 탓으로 여겨집니다. 배우로 활동 시유이씨도 건강미를 자랑하던 꿀백수지는간대없고 무척 야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죠.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여 저혈당이 되면 심한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나타납니다. 근래의 회의감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때칩니다 몸을 먼저 살피시기를 권합니다. 피로 허약하고 심기향진, 도안, 복통이 있는 경우에 온중산안의 효능이 있는 소원증탕이나 기혈상모, 영심안신 인삼 양양탕으로 지친 몸을 추스리고 쇠약해진 정신을 회복하는 데 좋은 감미소요산이나 통맥사용탕이 처방 을 추천합니다. 기회가 닿는다면 팬으로서 첩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즐겁고 유익한 일이 집니다 라인나.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